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여권에 대해서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야권에 대해서는 철사줄의 잣대를 들이대서 야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선거용 구호조차 함부로 쓸수 없도록 극도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인사가 수장이 되어 있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인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편파성이 이 정도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비 824억의 혈세 누가 보상을 하겠나 이런 선거 구호조차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궐선거를 왜 하는 거죠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이 보궐선거 왜 하죠 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당의 불리 한 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궐선거 외야조라는이이 이 문구 자체는 사실은 시민 단체의 캠페인인 것인데 이것 자체도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공정과 중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선거 문구에서조차 공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을 3월달에 집중해라 3월달 내에 4차 재난지원금을 전부 다 뿌려라 이거는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에게 돈을 풀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선거법 비환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 이두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벌인 그런 추한 행위 이것이 원인이 돼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의 혈세 8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것을 심판하자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15 총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광진구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후보를 떨어뜨리고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준다면 은 국민 전원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의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것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인영, 지금 현재의 장관, 통일부 장관이 어떤 제재를 받았고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재난지원금을 3월달 내로 풀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은 제재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내건 선거 캐치프레이즈조차 보궐선거를 왜 하죠 선거비 824억의 혈세 누가 보상을 하나 이런 문구조차도 선관위에서 금지를 한다 이거는 제대로 된 선관위가 아닙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90조 그러니까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 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거법 90조를 너무나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내용인 것이고 사실상 이것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선거운동이나 유권자 그리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지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 법 감정과 그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법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설령 개정되지 않더라도 선관위가 만약에 제대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판단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는 식의 자태를 들이대고 야권에 대해서는 봐주지 않는 식의 자태를 들이대는 이런 행동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또 국민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공정한 법 절차상 사1로 선거에 대해서도 부정의 시비가 끊임없이 있어 왔고 지금 120여 건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많은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부정선거 시비에 대해서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돈을 내고 소송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역대급의 선거 X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 지난 4.15 선거입니다 이번 4.7 보궐선거도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가 어,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찬 이 사람이 저번에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 선거 판세가 좋게 돌아가고 있다는 둥 이런 헛소리를 했지만 그게 헛소리가 아니라 뭔가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심 또 조심 4월 7일까지 사르른판을 걷는 것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1로 선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편파적이었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에게 뚜껑을 열어 보여주지 않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법원 마저 협조를 해서 180일 이내에 부정선거의 시비 같은 경우는 이 ccbb가 가려져야 되고 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직까지 1년여 동안 미뤄지고 있는 이런 현 상황을 보십시오 자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예, 선거가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조심 또 조심해서 선거일까지 표를 지키고 그리고 표를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당은 광분하고 있습니다. 20대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고 그들의 탄탄한 지지자였던 40대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상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초조하고 그리고 서울 부산에서 지면 은 향후 나중에 대선에서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불리함 같은 게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짓을 할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